2019년 계획, 2019년 계획, 2019년 계획, 금연, 담배 끊기, 금연, 담배 끊기, 금연, 담배 끊기, 금연, 담배 끊기. 부모님과 식사 자주 하기, 부모님과 식사 자주 하기, 부모님과 식사 자주 하기, 술 줄이기, 술 줄이기, 술 줄이기, 담배 끊기, 담배 끊기, 담배 끊기 부모님, 부모님, 부모님, 자주, 자주, 자주 줄이기, 줄이기, 줄이기,